안녕하세요. 동판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연금성 자산에는 두 가지 컨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내 돈을 빼먹는 연금성 자산이 있고 두 번째는 내 돈도 불리면서 내가 받는 연금도 조금씩 불릴 수 있는 연금성 자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내 돈도 불리면서 매년 받는 연금도 조금씩 불어나게 하는 연금성 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냐 라는 질문들을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성 자산의 인출 전략, 황금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매년 3%씩 찾아 쓰고 남아있는 돈을 4%씩 불리면 앞서 말씀드린 내 돈도 불어나고 내가 받는 연금도 불어날 수 있다 자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그렇다면 그런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우선은요 그런 컨셉이 가능한 연금상품에 가입해도 되고 지금 가지 목돈을 활용해서 연금성 자산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자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요? 자 이런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예적금 상품이 아닙니다 원금 비보장 투자 상품들입니다 자 투자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죠 <웃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내 돈을 빼먹는 연금성 자산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투자 상품도 소고기, 고기 등급처럼 위험에 따라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기대 수익,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 당연히 위험도 같이 높아지고 반대로 내가 기대수익을 낮추면 앞서 우리가 연금자산인출 전략 한금률에서처럼 내가 가진 돈을 한 4% 정도만 불리면 좋겠다 기대수준을 낮추는 거죠 그러면 위험도 적어집니다 따라서 이 원금도 불리면서 매달 받는 돈도 불어나게 하는 3% 인출, 남아있는 돈 4% 운용 자, 이런 투자상품은 기본적으로는 중립형 투자상품입니다 자 중립형 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형 자산 자 우리가 채권 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약속 증서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또큰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대신 이자를 얼마 쳐서 언제 갚겠다 하는 것이 바로 채권이죠 그러니까 채권 발행 기간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이 망하지가 않으면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이라고 하죠 채권을 자그 같은 기본적인 안전자산인 채권형 자산과 반대로 주식형 자산, 자 이것은 좀 위험하죠. 이 주식형 자산을 절반, 절반씩 50%, 50%를 섞어지게 해서 만들어진 상품들을 우리가 중립형 투자상품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 결과 100% 주식형 자산에 비해서는 기대수익은 이론적으로 하면 절반으로 떨어지고 대신 위험도 절반으로 떨어지게 할수 있는 거죠. 이런 상품들은 정권회사나 은행에 가서 혼합형 펀드나 혼합형 ETF 몇개 추천해 주세요 하면 몇개 추천해 주실 겁니다 또한 이 같은 혼합형 투자상품의 일반적인 기대 수익률은 요 연간 4%, 5% 정도로 기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연금자산 인출 전략에 부합하는 그런 카테고리 상품이죠 그런데 이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채권 비중을 더 높입니다. 안전 자산 비중을 더 높이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기대 수익은 낮추죠. 자, 기대 수익은 낮추는 대신에 어쨌든 안정성은 강화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형 자산 비중을 앞서 50%에서 한 60%로 높이는 거죠. 자연스럽게 주식형 자산 비중은 40%로 떨어집니다. 자, 이런 상품들은 정권회사나 은행에 가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채권 혼합형 펀드 또는 채권 혼합형 이태 이렇게 추천해주세요 하면 돼요 자 똑같은 혼합형 상품은 50대 50이지만 앞에 채권자가 들어가면 채권 비중이 높다는 라 뜻입니다 그래서 채권 혼합형 이 말은 채권 비중이 높구나 일반적으로 60% 이상은 되구나 이런 상품들이죠 이처럼 이 같은 채권 혼합형 투자 상품들의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연간 3-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50%, 50% 한 것에 비하면 1% 정도 떨어지겠죠. 또한 채권형 자산 60%를 편입하는 채권 혼합형 자산 가운데서도 나머지 40%를 구성하는 주식형 자산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도 수익과 위험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예, 근데 신한자산운용에서 판매하고 있는 ETF, 채권 혼합형 ETF 가운데 SOL 미국 탑바이 채권 혼합 40 ETF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미국 시장의 주식 시장의 시총 상위 다섯 개 종목을 40% 편입합니다. 그 대신 국내 채권을 60% 정도로 같이 구성하죠 그러니까 주식형 자산을 아주 수십 개, 수백 개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이 상품처럼 다섯 개로 압축해서 투자하는 것은 당연히 수익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위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것도 판단해 보시고 자 이때 이 상품은 미국 주식 탑 다섯 개를 어떻게 구성하냐 하면 지금 현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자, 이 종목들은 계속 바뀔 수가 있겠죠. 시총순위가. 그래서 정기적인 변경을 통해서 종목을 교체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상품에 투자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런 컨셉도 있다. 이해하시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것도 부담스럽고 저것도 부담스럽다면 채권형 자산 비중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기도 수익은 더 떨어지겠죠?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배당형 투자 상품이죠 즉, 채권형 자산 비중을 높여서 안정성도 같이 강화하지만 이때 떨어지는 기대수익을 배당으로 보충하는 셈이다 예컨대 뭐 다른 상품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고 저희 바인투자자문에서 삼성증권을 통해서 자문 운용하는 상품이 있는데 월 배당 미국 이태법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이것은 채권형 자산 비중을 65% 정도 조금 더 높였습니다 당연히 주식형 자산 비중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나머지 35%는 우선주, 배당주 등과 같은 주식형 자산도 있고 또 배당에 유리한 리처형 자산 그리고 기타 자산 등의 총 35%를 분산 투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채권형 자산 비중을 높인 안정 강화형 투자자산의 기대수익률은 대체로 2% 3%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기대수익은 낮은 거죠. 안정성은 강화된 대신에 그 대신에 이제 원본 수익과 별도로 매년 5% 정도 내외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12개월로 나누어서 배당은 매달 지급됩니다. 그래서 원금에 대한 안정성도 더욱 강화하고 배당을 통한 기대수익도 높였기 때문에 원본 보존 추구형 투자상품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까지 설명한 투자 컨셉을 활용해서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투자성 연금상품 예컨대 연금저축번드, IRP, 퇴직연금, DC 등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포트폴리오로 그렇게 구성해도 되고 또 현재 가진 목돈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어떤 유형의 투자상품을 선택할 것인가는 고객분들의 투자성향 또 나이 그리고 다른 자산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죠 혹시 상담이 필요하면 오른쪽 위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거나 저희 바인투자자분 상담전화 02536-0153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2023년 올해는 이 같은 중립형 자산들조차 지금까지의 평균 이상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2022년은 주식은 물론 채권 수익도 크게 하락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딱 네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네번 가운데 한 번이 바로 지난해였으니까 그만큼 예외적인 한 해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때까지의 거품, 투자에는 다 거품 급품 있잖아요 거품이 그 덕분에 완전 다이어트 된한 해였기도 하다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특히 채권형 자산에서부터 지난해 하락분 이상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쭉 말씀드린 채권, 주식, 혼합형, 중립형 투자자산이라고 해도 지금까지의 연평균 수익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돈도 풀리면서 연금도 풀어날수 있는 연금성 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어라는 것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